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 메이크업 중에서도 추천이 가장 많았던 아이린 비네추럴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검색해서 보니까 요즘에 아이린 님이 하는 메이크업 방식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비네추럴은 성숙한 느낌에 뭔가 전체적으로 화려한 스파클링 펄감 보다는 은은하고 음영감이 좀 있으면서 치크랑 립하고 밸런스를 맞춰준 것 같아요 이때 메이크업을 쿨톤 그 자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쿨톤 느낌을 살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메이크업을 완성시켰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먼저 아이린님의 뽀얗고 흰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S20 톤업 크림을 사용해가지고 얼굴을 좀 밝혀줄게요. 저는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노란편이라 바이올렛 터치 색상을 펴발라주고 칙칙한 다크서클 부위에는 핑크 터치, 울긋불긋한 코 주변에는 옐로우 터치를 사용해서 피부 코렉팅도 해줄게요. 다음은 메이크업 호에 리부트 파운데이션으로 전체적인 피부톤을 맞춰줄게요. 핑크 베이스에 21호 정도의 밝기로 촉촉하게 발리면서 세미매트한 마무리예요 커버력이 높진 않지만 얇게 밀착되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다음 펜슬 컨실러로 제 얼굴에 있는 점을 가려줄게요. 아무래도 저는 얼굴에 점이 크다 보니까 가려줘야 되긴 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진하고 커서 잘안 가려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다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앞볼, 티존코 주변, 턱 등에 발라서 칙칙한거 잡티로 커버하고 하이라이팅 효과도 줄게요. 파우더로 눈 주변, 눈썹, 코, 얼굴 외곽 부분 등 불필요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아이린님의 얇고 오똑한 코 모양과 작은 얼굴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금 진하게 윤곽을 잡아줄거예요. 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지만 쿨톤 분들에게 무난한 그레이 쉐딩 컬러로 세가지 색상이 있어서 브이별로 사용하기도 좋고 수납하기 좋은 사이즈라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여기 아이홀 쪽이 조금 저보다 깊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바이리님 여기 입술 모양이 약간 꼬리가 내려간 듯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입꼬리가 좀더안 올라가 보이게 해볼게요. 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안 닮아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만 세워서 해줄게요. 다음 베네피트 프레사이슬 마이 펜슬 3호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사진에서 보면 머리색은 굉장히 흑발이신데 눈썹은 브라운 톤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라운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눈썹을 원래 눈썹 모양에서 최대한 일자로 그리시더라고요. 앞머리랑 끝이 수평이 될수 있게 살려서 그려야 돼요. 근데 눈썹이 제가 워낙 진한 편이다 보니까 그냥 제 눈썹 그대로 모양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위를 좀더 채워가지고 좀더 완만한 모양으로 그려요. 아이리님이 요즘에 는 눈썹을 조금 다르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요 위에를 채워 그리셔가지고 좀 두껍게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진들 보면은 그렇게 막 옛날처럼 두꺼운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이번 에뛰드 신상으로 나온 로제 와인 시리즈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 구운 브리치즈 색상으로 눈 전체에 음영을 깔아준 다음 핑크 모스카토 색상으로 한번더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포도나무 색상으로 눈 앞과 끝쪽, 언더 삼각존에 사용해서 음영을 좀더 짙게 넣어줄게요. 특히 아이린님은 언더 삼각존 부위를 넓게 잡아 진하게 넣었더라고요. 아이라인은 사진마다 살짝씩 다르지만 비네츄럴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눈썹 꼬리를 많이 올리지 않고 그리거나 반달 눈 형태로 그리더라고요 아이라인보다는 섀도우로 눈화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만 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앞서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백년된 오크톤 컬러로 언더 부분과 눈꼬리 쪽에 한번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다음은 타르트의 익스포즈드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눈두덩이랑 애교살에 바세린 광의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이 섀도우는 살짝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라 가루 날림 없이 밀착이 잘 되고 발색도 강해서 애교살 강조용으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요. 오늘은 속눈썹 위에만 찝어주고 밑에는 그냥 냅둘게요. 사진으로 보니까 언더 속눈썹이 그냥 느낌만 있고 뭔가 강조되진 않았더라고요. 다음은 롱형 컬 마스카라 블랙 색상으로 속눈썹을 길게 해주고 컬링을 픽싱해줄게요. 언더 속눈썹은 속눈썹이 너무 돋보이지 않게 살짝만 쓸어줘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맥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라벤더 핑크 컬러로 볼을 자연스럽게 물들여줄게요. 비네추럴 메이크업은 약간 글로우함이 살아있어서 살짝 펄감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투명하게 물드는 느낌이 블러셔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러쉬 색상이랑 표현이 너무 예뻐서 핑크 좋아하는 쿨톤 분들은 꼭 사용해 보셔야 돼요. 다음은 하이라이터로 얼굴 윤곽을 좀더 살려줄게요. 이 코끝이 좀 뾰족해 보여야 되니까 코끝을 쇽쇽 해주고 콧대도 높아 보이게 해줄게요. 이마나 나머지 부분도 살짝만 쓸어줄게요. 다음은 캔디랩의 세틴 립스틱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촉촉한 립 표현을 해줄 건데요. 세틴 립스틱은 립밤, 립글로스, 립스틱의 장점만을 담은 립케어 립스틱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좋은 립스틱이에요. 이게 가볍게 녹아들어서 물먹은 입술 표현이 되고 바르면 바를수록 입술에 뭉침없이 선명하게 발색이 되는데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이 추천하는 촉촉이 립이에요. 먼저 핑크빛 MLBB 컬러인 1호 러브버그를 사용해서 입술에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저는 이 색상을 민낯에 단독으로 발라줘도 립밤 효과도 있으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파우치에 필수로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요새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데 며칠동안 계속 이것만 발랐어요. 바르면 바를수록 색이 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예뻐요. 다음은 7호 하트번 색상으로 입술 안쪽에만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블루빛이 감도는 레드컬러라서 쿨톤 분들에게 착 붙는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퍼플빛이 돌고 덧바를수록 진한 레드컬러가 올라와요. 지금은 1호랑 7호만 사용했는데 제가 모든 립컬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색이 너무 예뻐요. 정말 파우치에 돌아가면서 가지고 다니고 싶은 요즘 제 최애 립이에요. 다음은 아까 이 쉐딩으로 얼굴의 미세한 부분을 좀더 윤곽을 살려줘서 닮게 만들어 볼게요. 애교살을 좀더 이래주고 아이래쉬가 여기가 이렇게 코가 잡혀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렇게 사진처럼 앞머리를 옆에를 이렇게 내려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한 김에 셀카 느낌도 조금 내볼게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너무 쓱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말도 같이 해주면서 어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소다 카메라를 쓸 거예요 먼저 세부 뷰티에 들어가서 얼굴에 맞게 조정을 해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모공도 3 5로 해주고 톤업을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톤업은 소다에만 있는 기능인데 가끔 아이폰이 칙칙하고 노랗게 나올 때가 있어서 자주 사용해줘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아주 예쁘게 한 상태지만 메이크업에 들어가서 어, 컬러렌즈, 그레이 렌즈를 껴주고 그리고 아이래쉬 효과도 주면 이렇게 예쁜 셀카를 건질 수 있어요. 스노우 스토리 기능도 자주 사용하는데 인스타 스토리는 얼굴이 보정이 안되지만 스노우는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스토리 기능으로 들어가가지고 했던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바나나가 진짜 귀엽고 웃긴 것 같아요 <웃음> 너무 귀여워 제가 저번에는 요리조리 피하는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걀 게임이 생겨가지고 이걸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저번 건 진짜 쉬운데 너무 어려워서 이건 잘 못해요 오호 <웃음>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꼭 마스터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찍고 스노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서 편해요 오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주변에서 산불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5월까지는 산불조심기간이라고 해요. 산에서는 흡연, 불법주사 같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산불 예방을 잘해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요. 같이 우리 소방관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웃음>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 예! 그럼 오늘 메이크업 완성록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